안녕하세요, 파도입니다. 대박입니다, 여러분. 제가 이번 주에 마트를 가서 새콤달콤 포켓몬볼을 발견했어요. 가라! 포켓몬! 그래가지고 딱 열었는데, 요렇게 돼있거든요? 귀여운 메타몽이 들어있었어요. 핵 귀엽죠? 제 최애 포켓몬인데, 그, 도쿄에 가서도 이 메타몽 인형을 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비싸가지고 안 사고 그냥 왔거든요. 근데 피규어가 너무너무 너무 귀여워요. 인형 안 사길 잘한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오늘 은이 메타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요 안에 새콤달콤이 3개, 딸랑 3개 들어있어요. 3개. 새콤달콤이 3개, 이 포켓몬 볼에 피규어 해가지고 2,980원에 샀습니다. 한번 먹고 시작할까요? 맛있네요. 새콤달콤 맛입니다. 여러분도 이거 하나 사셔가지고 여기 나온 피규어 그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메타몽은 그리기 엄청 쉬워가지고 한 아, 5분이면 다 그릴 것 같아요. 한 아, 1분? 3분? 응. 엄청 초간단한 메타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그럼 그리러 가볼까요? 이 귀여운 메타몽을 보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감은 요 가슈 물감. 프리마리 레드하고 퍼머트 화이트. 이두 개를 사용해서 핑크색 물감을 조색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눈이랑 입은 이 피그먼트 라이너 이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레트는 어제 다이소 가가지고 사왔는데 도자기 파레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. 그 이유가 플라스틱 파레트 같은 경우에는 염료가 들어간... 그 물감을 써주게 되면 색깔이 변색이 돼가지고 이염이 돼서 뭐 다른 색깔 올리면 은 약간 혼색되어 보여가지고 그 본래색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제일 저렴한 그냥 도자기 접시 하나 사, 사왔습니다. 2,000원짜리 제가 원래 쓰던 어, 플라스틱 파레트였는데 벌써 이렇게 한두 한좀 한 여러 번 쓰긴 했는데 이런 파란색 같은 물감이나 좀 빨간색 기열들은 오래 짜놓고 놔두면 이렇게 이염이 돼버리더라고요. 그냥 집에 있는 접시 아무거나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안 쓰는 접시로 물감을 짜가지고 조색을 한번 해볼게요. 오 벌써 핑크색 나왔네요. 딱요요 요 색깔 한번 만들어볼게요. 일단 물감은 많이 만들어놓는게 좋아가지고 이게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다시 조색을 하면 그 색깔이랑 똑같이 맞추는게 좀 힘들어서 처음에 물감 만들 때 많이 만들어놓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묻혀 묻힌 상태에서 이거는 딱히 스케치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한번 모양만 보고 그려보겠습니다 외곽선부터 먼저 칠하고 안에를 칠해주면 메타모 완성 <웃음> 초간단 <웃음> 한 30초도 안걸릴 것 같은데 이거 그리면 이렇 꾸덕해졌을 때 물을 좀 묻혀가지고 살짝만 묻혀주시면 돼요 이게 물을 많이 묻혀서 쓰게되면 종이가 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좀 두꺼운 종이라서 괜찮은데 어, 얇은 a 4지 같은 데다 그리게 되시면 은 종이가 잘 울어서 두꺼운 종이 무조건 두꺼운 종이 과슈 같은 경우는 종이를 막 가리는 타입이 아니어서 조채와와 달리 그리고 마르고 나면 다시 평평해지더라고요 좀 울더라도 지금도 살짝 울긴 했는데 어때요? 좀 비슷한가요? 그리고 수채화 그릴 때 종이가 우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좀 많이 울었다 싶으면 말릴 때 어, 위에다가 좀 무거운 물건 같은 거를 깔아놓고 말리시면 다시 평평해지더라고요. 최대한 안 울게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울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수습하시면 됩니다. 오호라 끼었네요. 밑을 조금 더 평평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어, 이제 외곽선 같은 경우는 다 그려가지고 다 마른 다음에 이 검은색 펜으로다가 눈이랑 입 해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보니까, 요, 이렇게 빛을 받으면은, 요렇게 하이라이트 흰색 부분이 생기잖아요. 어, 이 부분도 칠해주면 더 귀여울 것 같아요. 약간, 좀 더, 좀더 젤리젤리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아서, 화이트 물감만 짜가지고, 어,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이 정도 위에만 칠해도 귀여워. 헉! 완전 푸딩 같지 않아요? 젤리 젤리 푸딩. 요 밑에 부분 말고 위 부분은 다 마른 것 같으니까. 이제 또 성격이 급해가지고. 음, 눈은 한 이쪽쯤에 왼쪽 눈은 이쪽쯤에 있네요.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형태에서 이렇게 이런 귀여움이 나올 수가 있죠? <웃음> 여러분 완성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네요 헐 귀여워 메타몬 완성 주이기탱 너무 귀엽네요 근데 왜 타목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이게 엄청 간단하고 귀여워서 그릴 때 힐링돼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 같이 그림 그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